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어, 시간에도 채 g pt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전번 시간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크롬 브라우저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, 채취피티를 소개를 했는데 그 링크보다도 어, 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겸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때뭐 다른 사람들이 준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바로 설치해도 되고요. 아니면 여기 도구 더보기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죠.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 저는 요만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크롬 웹스토어 열기 라고 하시면 은 여기서 어,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 GPT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 확장 프로그램들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 3개 정도 나오지만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더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확장 프로그램들이 벌써 생겼습니다. 저도 이거서 이제 보면서 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거든요. 제가 커뮤니티에 대서 줬던 것이 이거예요. 이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거죠. 그래서 스타도 괜찮고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크롬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제 뭐 파이썬 머리요. 금방 제가 검색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어,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챗 GPT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앞에서 제가 다른 검색 서비스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잊어버리셔도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 쪽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음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악그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뭔가 이렇게 서술 채팅으로 하듯이 검색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단어로부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채 GPT도 이제 요 설명도 좋긴 좋은데, 우리가 채 GPT의 그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대화를 하듯이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미 이전에 채 GPT한테 물어봤던 것을 복사를 해서 구글한테 똑같이 물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채 GTP 결과.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똑같이 나오죠.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기가 좋다는 것이죠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것보다 요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 결과들도 현재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, 예, 그런 추천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채 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. 이런 소스코드를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. 지금 제가 최근에, 어,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AWS 보토라고 하는 파이썬에 대해서인데 소스코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. 물론 이제 좀 수정할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작이 되지 않은 것들은 어,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설치를 하고 계속 요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예, 굉장히 검색하는 그런 속도들도 배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